안녕하세요. 은가운 찰스장입니다. 덕알못도 세질덕으로 만드는 국내 유일 덕후 버라이어티 고다크 네, 오늘은 조금 특별한 영화들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네, 보고 나면 이게 뭔가 그 영화 보고 나면 뭔가 이렇게 좀 희망 거 있잖아. 있어요, 네. 항상. 뭔 건지, 뭔 건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항상 꼭 있다니까요. 그 영화들이 오늘 주인공입니다. 뭐 개인차가 있을 수도 있지만 음. 고다쿠 선정한 싫어하는 친구. 야, 응. 한 명씩 진짜 있잖아요. 그런 진짜? 친구들한테 응. 꼭 추천하고 싶은 다섯 편의 영화 소개합니다. 자, 가시죠. 고고고! 먼저 소개할 영화는 더큐어입니다. 캐리비안 해적 시리즈 감독으로 유명한 고어 버빙스키의 스릴러 공포 영화인데요. 테페미의 대표배우인 데인드안이 주연을 맡으며 기대감 증폭! 줄거리는 주인공인 로카트가 요양원의 치료법에 의심을 갖고 그 비밀을 파헤치는 내용인데요. 고혹적인 영상미와 미스테리한 분위기는 호평을 받은 반면 영화 내의 분위기와 메시지가 어우러지지 못해 이해할 수 없다는 의견도 다수입니다. 영화가 복잡한 만큼 평도 판이하게 엇갈리는데요. 보고 나면 장어를 기폐하게 된다는 그 영화! 네 영화 더 큐를 어좀 간단하게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저는 이 영화를 좀 굉장히 극장에서 음... 저좀 재밌게 봤거든요 근데 이건 그냥 친한 친구한테 추천해도 괜찮, 괜찮지 않을까요 네. 아니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네네네. 아 가은 씨 그거는 큰일 납니다 아, 큰일 큰일 네. 나요 이 영화는 네. 사실 예고편에 네. 단한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어그래외교이좀 아, 그 명장 감독이라는 또 기대를 하고 저도 사실 음, 봤는데 음. 아.. 이건 좀 아니다.. 이런.. 좀 조금 반전이 좀 그런 면도 있었죠 하지만 네. 저는 이 영화가 네.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이거 도통 모르겠더라고요 <웃음> 어, 무슨 이야기 하지 모르겠다 아니 영화 보시면 네. 맥락이 없고 네. 스토리에다가 네. 그.. 낚시할 때 떡밥 아시죠? <웃음> 네. 떡밥을 여기저기저기 다 네. 뿌려놓고 네. 회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그 대인드한 연기력은 조금 잘하지 않습니다. 그건 칭찬할 만 하잖아. 음, 물론 뭐 대인드한, 뭐 인정합니다. 네. 뭐, 대인드한 연기 대단하죠. 그쵸. 하지만 이 영화에서는 아무리 대인드는이라도 네. 조금 용서가 안 되네요. 기승전 장어란 말 들어보셨나요? <웃음> 자, 아, 그 장어. 오 마이 갓. 영화를 저도 이걸 보고 나서 네. 한동안 장어를 못 먹었어요. <웃음> 아, 되게 예민하신 성격이신가 봐요. <웃음> 그 정도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랬다니까. <웃음> 네. 아, 저도 좀 한동안 그 장어가 조금 거슬리긴 했거든요. 음. 좀 징그럽긴 했지만, 되게 그 영상미가 신비롭고 좀좀 좀 미스테리하면서 좀 좋았는데 아티스트적으로서 조금 어떻게 뭐 그렇죠. 평가를 한다면. 뭐 저도 뭐 그림을 그리는 사람 입장으로서 네네네. 뭐 미장센은 진짜 참 좋았어요. 어... 네. 근데 아무리 그래도 이거 비주얼이 커버를 못칠 정도의 네. 그 개연성이 없는 스토리는. 네. 좀 지루하다는 느낌? 음... 한 관람객은 음... 너무 지루한 나머지 이 영화는 그런 불면증까지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영화다 라고 <웃음> 댓글을 남겼습니다. 그 독하다는 불면증에 도 또... 그렇죠. 아, 약으로도 쓰일 수 있다는 그런 영화입니다. <웃음> 네, 다음 영화 또뭐 있는지 또한번 볼까요? 두 번째로 소개할 영화는 도리 화가입니다. 도리화가는 조선 후기에 최초로 등장한 여류 판소리꾼인 진채선의 일화를 담은 영화인데요. 수지와 류승룡 등 쟁쟁한 배우들이 참여해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는 사랑이로다. 하지만 막상 열어보니 소문난 잔치에 먹 것이 없었다. 특히 영화 특성상 주인공의 판소리 실력이 스크린을 장악해야 하는데 이건 판소리라고 하기도 애매하고 아, 아, 사랑아. 작품성보다는 수지 외모에 중점을 둔 수지화보 영상집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도리 화가에서 네, 네. 수지 씨가 정말 예쁘게 나왔거든요 수지는 어디가 더 예쁘죠 그렇죠 하지만 네. 그 역할 중에 소리꾼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네. 그 소리 배역인 만큼 네. 관객들을 딱 만족시켜야 되는데 그치. 그게 좀안 됐던 것 같아요 근데 또이 영화가 수지 씨의 흑역사라고 불리고 있는 영화잖아요 근데 이거는 수지 씨의 연기력이라고 하기에는 음. 연출력도 저는 좀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뭐그렇또극 음. 네. 중에 그그 그 주인공 그 있잖아요 진채선 음, 그분이 최초의 여자 명창이니까잖아요. 근데 네. 그 소리를 조금 주체적인 행동으로 했으면 저는 좀더 좋았을 것 같은데 네. 그 남자 주인공을 빗대서 계속 남자 주인공 때문에 뭔가 남자 주인공 때문에 뭔가 이게 다 그런 이유잖아요. 주체적인 그런 게좀 약했죠. 네네네. 아님. 그래서 좀 그게 좀 아쉬웠어요. 그 다른 관람객들은 음. 네. 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음. 저도 굉장히 궁금해가지고 어. 제가 댓글들을 몇개 가져와봤거든요. 네네네네네. 도리화가 보고 도리도리하면 어. 도리. 이거 저기. 나 이런 거 좋아. 아제 아제 씨께서 댓글 다신거아는 제가 도리도, 모르겠는데요. 도리도리하면 도리화 그래보고 도리도리하다. 도리도리. 그래 도리도리, 도리도리? <웃음> 그 경제 의 소중함. 보면서 기회 비용에 대한 어머. 많이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됐다. 아니 이렇게까지 심. 이 게... 영화를 보면서 네. 경제적인 그런 것까지 깨닫는 영화가 됐다는 <웃음> 댓글이 있었습니다. 여기 또 있네요. 도리화가 보면 도리어 화가 나는 영화. 여기 아직 또한분 계시네요. <웃음> 아, 이런 거 너무. 아니 이런 분은 조금 웃기려고 댓글다는 것 같지 않아요? 약간. 음, 그다음에 또 다른 걸한번 보면 <웃음> 아. 판소리꾼을 <꾼을> 썼어야 했다. <웃음> 판소리 하는 사람은 진짜 화나는 영화다. 근데 솔직히 그러니까 배우가 그렇게까지 완벽하게 음, 할 수는 없다 그건 감안하고 보셔야지. 쉽진 않죠. 아 힘들죠. 그 평생을 그, 해오신 분들의 그 그쵸. 역할을 100% 소화한다는 거는 그, 굳이 그 사람이 판소리하는 사람이 아닌데 그걸 갖다가 그렇게 보시면 음. 그럼 솔직히 판소리하는 사람이 영화에 가면 그게 더 어색해요. 음. <웃음> 노래 너무 잘해도 안 되는 거야. 그쵸, 욕할 게 작동. 없잖아. <웃음> 저도 그래서 그림을 일부러 네, 제가 네. 좀 약간 못 그려요. 일부러. 왜? 틈을 주려고? 그렇죠. 너무 완벽하면 재미없잖아. <웃음> 뭐, 관람객들의 뭐 댓글로만 알수 없다면 친구에게 추천을 해보시고 돌아오는 반응을 보시면 되죠. 음. 근데 조심해야 될게 있어요. 추천했다가 어떤 반응이 올지는 장담 못하죠. 어떤 반응이 올지는 장담 못합니다. 네, 그럼 다음 영화 볼까요? 세 번째 소개할 영화는 스타워즈 시리즈의 8편 라스트 제다이입니다. 스타워즈의 명성은 다들 알다시피 대단하잖아요. 무려 스타워즈 라스트 제다이는 2017년 전 세계에서 가장 크게 흥행한 영화입니다. 그런데 스타워즈 라스트 제다이 편은 스타워즈 팬들에게 사상 최대의 논란 작품이자 평가 또한 극단적으로 갈리고 있습니다. Hey. Uh, was, uh... 배우들의 연기와 액션은 멋졌지만 극중 인물 핑과 로즈 부분을 비롯해서 영화의 흐름을 해치는 스토리 라인이 많았는데요. 또한 악을 상징하는 제국과 선을 상징하는 제다이 및 반란군이라는 스토리 틀에서 벗어나지 못해 더 이상 나올 게 없어 쥐어짜는 느낌도 듭니다. 네, 스타워즈 라스트 제다이 아 음. 이거 좀 의외인데요. 2017년 네. 월드박스오피스 1위 작품이지만 네. 실체는 전작의 60%의 수준에 흥행이 그쳤는데요 아. 라스트 제다이 편을 관람하고 이탈한 팬들이 굉장히 네. 많답니다 아. 이것만 봐도 네. 왜 스타워즈 시리즈 중에서 네. 최악인지 진작할수 그 있죠 음. 근데 지금까지 스타워즈 시리즈를 이끌었던 그 주인공들을 좀 놓아줌으로써 세대 교체를 시도한다는 거는 조금 획기적인 거잖아요 어,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 과정, 음. 스토리 개연성이 너무 부족했어요. 세대교체라는 명목으로 음. 옛것을 없앤다는 것까지 좋은데 음. 기존 팬까지 없어질 <웃음> 지경까지 놓인 거는 어, 팬까지 없어질 는 이거는 좀 위험하지 않나 있죠. 싶습니다. 근데 뭐난 스토리는 뭐, 뭐 그렇다 치고 그 로즈 있잖아요. 아, 그쵸. 로즈. 네이버에 이영화 이름을 치면 영광검석에 음. 로즈가 나와요. 음. 갑자기 왜 갑자기 핀이랑 왜 갑자기 로즈가 그 어? 왜 갑자기 키스신을 왜 하는 거야? 그 문장 날아가는 그 상황에서 왜 갑자기 키스신을 하고 있냐고요? 나, 난, 이제, 난 이제 이건 이해를 할,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왜 굳이 러브라인을 우리는 원하지도 않는데 왜 거기에 꾸역꾸역 넣으셔가지고. 스타워드 하면은 그쵸? 정말 대규모의 전투신 뭐 그런 걸좀 기도했거든요. 그쵸, 그죠 근데 스타워드 시리즈 중에서 전투신은 진짜 빼놓을 수 없어요. 음, 제일 네, 중요한 그쵸, 건데 그쵸. 이건 전투라기 보다는 제 심정을 좀 정확히 표현한 좀 댓글 이 있어서 네네. 가져와 봤습니다. 네네네. 자 보시죠. 그 마지막 전투 규모는 동네 양아치 싸움도 아니고 네네. 우리나라 한개 사단의 2배 군데리아를 물리고서 싸워도 될 정도의 수준의 규모다. <웃음> 군데리아를 먹으면서 어, 싸워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아. 수준이다. 그러 다음 영화는 뭐 어떤 영화가 나올지 보시죠. 네 번째로 소개할 영화는 리얼입니다. 본 사람은 없어도 리얼의 위험은 다들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줄거리는 극중 장태형이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으려는 거대한 음모에 맞서는 액션 르완을 하고 설명되었지만 그냥 희대의 괴작이자 총체적 난국인데요. 미안합니다.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난잡한 전개, 과잉 이미지, 분위기에 어울리지 않는 기괴한 액션, 너무나 많은 무의미한 장면들, 떡밥 회수와 갈등 해수에 전혀 신경 쓰지 않는 후반부 전개, 이 모든 것을 합친 게 영화 리얼입니다. 리얼? 리얼은 호평을 찾기가 하늘의 별따기인데요. 우리의 참담한 마음과 같은지, 우리 주연배우 김수현씨는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아, 리얼! 아, 아 리얼! 와, 드디어 리얼, 진짜가 <웃음> 나타났네요. 진짜로 나타나죠할 음, 말이 저도 좀 많은데요. 네. 어, 스토리부터 좀 이해가 좀잘안 됐어요. 음. 조직폭력배 장태영이 있고 네. 그 똑같은 얼굴을 가진 투자자 장태영이 나타나서 인 이혁이죠. 둘이 막 서로 네. 싸우고, 진짜라고 <웃음> 우기고 네. 또 여자를 두고서 또 싸우고, 또 싸우고, 싸우고. 마지막에 춤 비슷한 걸막 추면서 이렇게 네, 끝나는데 네, 네. 보고 나서도 내가, 내가 뭘 봤지? 약간 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음, 저는 이걸 음. 보고 나서 정말 알수 없는 분노를 느꼈어요. 그좀화 나요. 왜냐면 극중 비밀 취재를 한다면서 그 신분을 숨긴 나는 장태영이가 갑자기 정작 뉴스 기사에 나타나서 자기 사진을 같이 올려버려요. 음, 맞아요. 정작 그 사진을 왜 올려? 올리... 이해할 수 없는 연출이 너무 많았어. 음. 얘기하다 보니까 또 화가 나. 음, 화가 한안 나요. 한두 개 아니죠, 한두 개 아니죠. 나저 너무 답답했어요. 그 영화만 음. 보면, 출연 배우만 해도, 네. 와, 김수현. 엄청났죠. 이성민. 와. 성동일 씨. 그러니... 이렇게 연기력이 그냥 어마어마하신 음. 분들만 모아놓고 이렇게 뒤통수를 그냥, 빡! 빡! 빡. 그 관람객들이 리얼을 보고, 맞아. 그 그냥 분노해서 댓글을 그냥 대방출하셨는데, 음. 저도 그 마음, 아, 거기서. 그 댓글, 분노 방출한 그 댓글 한번 볼까요? 시간 가는 줄 알고 봤습니다. 음. 시간 가는 줄 알았어. 너무 잘 알았어. 그다음에 또 음. 재밌는 게 음, 시리얼 보는 게더 재밌어. <웃음> 재밌네요. 리에 리얼 역시 또아재한분 계세요? <웃음> 나 이거 너무 좋아. 시리얼 시리얼 보는 게더 재밌었대. 시리얼 먹고 싶다. 아, 그 5년 동안 끊었던 담배를 다시 히게해 주는 그런 영화였다. 5년, 아니 5년이나 끝났는데이 영화 하나로 다시 담배를 피게 해줬다는 아, 거. 그러면 안 됐는데. 엄청 약하거든요. 그만큼 실망을 하셨다는 음, 얘기 같아요. 뭐할 말은 많지만 네, 여기까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제일 싫어하는 친구에게 꼭 추천해주고 싶은 마지막 영화의 주인은 영화? 무엇일까요? 궁금합니다. 보시죠. 마지막으로 소개할 영화는 콰이어트 플레이스. 2018년 개봉한 따끈따끈한 영화입니다. 소리 내면 죽는다. 내명의일 가족이 소리를 내면 공격하는 괴생명체를 피해 숨죽여 살던 중 그들의 위협을 받게 되자 생사를 건 사투를 벌인다는 내용인데요. 콰이어트 플레이스라는 제목처럼 영화 내내 인물의 음성 대화는 정말 정말 드물게 등장합니다. 팝콘 먹는 소리조차 거슬릴 수 있어 팝콘 버리는 영화로 유명한데요. 러닝타임이 짧아 불필요한 부분이 없었다는 평과 반대로 생략된 내용이 많아 이해하기가 힘들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또한 스릴러적 연출을 위해 깔아놓은 요소들도 억지스러웠다는 반응입니다. 와우! 화이트 플레이스 아 저는 네. 뭐 개인적으로는 좀 흥미로웠어요 네. 원래 영화가 보통 귀신이 막팍 음. 팍 튀어나오거나 음산한 네. 배경만 있잖아요 맞아요. 막 깔리면서 막 무섭잖아요 <웃음> 근데 이거는 전혀 그런 요소가 없는데도 사실 영화 보는 내내 음. 긴장감이 막 넘치고 음. 딱 스릴러 좋아하는 친구들한테 추천하면 딱일 것 같은 영화인데요 좀 진짜 저는, 저는 좀 비춘 게 뭔가 친한 친구한테 추천하기에는 조금 애매하다고 해야 될까? 음... 그러니까 좀 신선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공포영화 치고 조용히 해야 된다는 그게 그렇죠. 되게 신선하긴 했는데 음. 주인공들 그... 이해할 수 없는 좀 행동들이 조금 몰입감을 좀 떨어뜨리지 않았나... 음. 오히려 나는 그 괴생명체가 나오는 것보다 아? 그 튀어나온 못이 더 무서웠어. 못? 못. <웃음> 그 못이 더무서다고 아. 그... 또딱 어. 계단에 있던 거 있잖아요. 그니까 아니야. 저렇게 딱툭 튀어나와 있는데 왜안 치우는지 약간 그 치우는 거 좋아하시나봐요? 아니 제가 딱 영화 보는데 네. 그 영화 안에 들어가고 싶더라고요 내가 그 치워주고. 못을 그냥 장돌이를 그냥 빡 뽑아주고 <웃음> 싶고 어. 아니면 뭐 못을 박아주든지 네.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뭔가 정리 안돼 있고 그러면은 네. 제가 막 치우고 이런 습성이 있어가지고 모을 보면서 네. 어떻게 좀 하고 싶다 못도 뭐 못인데 근데 나는 좀 약간 뜬금없다고 느낀 게그 조용히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아내가 임신을 했어요 아, 너무 했었죠? 억지였지 응. 어이가 없었다니까요 저는 또한 가지 의아했던 게 네. 그... 괴물 퇴치법 <웃음> 그거를 어린 딸이 알아내잖아요 거기서 좀 약간 좀 허무하지 않았나 <웃음> 맞아요, 싶은 맞아. 생각이 듭니다 저도 저도 그생각 했어요 응. 아니 그 어린애도 쉽게 알아내는 퇴치법을 응. 왜그 과학자랑 전 세계 그 모든 사람들이 몰랐냐고 그렇게 시 알아야 되는 거를 약간 좀 김이 팍섰어 나는 그거를 보고 재밌었는데 또 댓글이 있죠? 재미는 있었는데 폭포 옆에 살면 안 돼? <웃음> 너무 똑똑하잖아. 아니 폭포 옆에 살면. 아 이걸 돼. 몰랐네. 너무 똑똑하잖아. 그러면 되는데. 너무 그쵸? 똑똑하잖아. 어 이거 저, 저랑 음. 비슷한 사람 있다. 네네네네. 못을 밟았으면 좀 정리 좀 하자. 정리병. 이거 약간 정리 좀하자해서 아무런 이모티콘과 크크크기 없어요. 음. 이거 제 화난 거야. 정리, 정리 좀 하자! 하자. 정리 좀 하자. 정리 좀 하자. 굿. 막, 막 약간 이런 느낌. 여기 보시면 또 네. 원인과 결과가 없는 영화. 이게 <웃음> 원인이 없지. 결과도 없고. <웃음> 음. 그렇죠. 이뭐 이렇게 싫어하는 친구한테 꼭 추천하고 싶은 영화 다섯 편을 소개했는데요. 뭐 사람마다 뭐 호불호가 갈릴 수 있다는 점. 어, 명심해 주시고요. 일단 지금 보신 영화들을 네. 어, 친구들에게 음. 한번 추천을 해 봐주세요. 네. 그리고선그 반응이 어떻게 오는지 음. 그 반응은 제가 책임 못 집니다. 네. 네. 절규해도 우리는 모르는 거야. 절규할 수도 있고 우리한테 뭐라 하지 마. 오히려 <웃음> 네. 굉장히 친해질 수도 있어. 너가 이런 스타일을 좋아했구나. 나도. 나도 사실 나도 이 영화 다른 사람들은 다 싫어했지만 어, 난 좋아했어. 난 난말 못하고 있었어 이러면서. 네. 돈독해질 수 있다는 점. 네, 다음에는 더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뵐게요. 여러분 그때까지 출덕하세요. 네, 진격의 거인 3기. 방영에 오래 확정되면서 작가에 대해 다시 좀 논란이 일고 있죠. 진격의 거인 우익 논란을 사사치 살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치. 야츠도 크라시다 지기가 よぉ、リヴァイ、大きくなったか?